다들 뭐 마실래? 저는 아메리카노 음, 말차라떼나 바닐라 블루베리 나는 90도씨로 예열한 데미탓에 바테말라 안티구아 푸시티로 스팅 융두리뷰를 좀원스 존재하고 소비에 대한 가치관이 다를 거예요 저희 팀원들 메뉴 선택자 자기 취향을 아셔서 옷을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뭔가 유행템이다 아, 남들이 사니까 한번 따라서 볼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소비가 틀린 거는 아닙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해요 이다 좋은 건 아니에요 뭐 비싸지면 퀄리티 도 높아지고 혹은 그 특정 브랜드의 옷을 소비하는 데서 오는 만족감이 있으실 텐데 그런 데서 찾아오는 만족감이 있다 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현명한 소비 행복하면 장땡 아닌가요? 그런데 또 나는 가성비 옷을 구매하는데 그게 만족감이 온다 뭔가 싸게 구매 잘하면 역시 세일 때 구매하는 게 짱이지 이러시면 또 크게 현명한 소비인 것 같습니다 안 <목소리> 나에게 맞는 옷 쇼핑, 내 취향이란 게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옷이 이뻐서, 유행템이라서 어? 남들이 다 갖고 있는 거 나도 갖고 싶어서 어떤 이유가 됐던 옷을 사고, 행복하고, 짜릿하면 그만 아닌가요? 변명한 소비? 잘 됐다, 패턴 가자 언니 일어나, 일어나 안녕하세요, 공지자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하이, 나 공직자님 감사합니다 나이못이템어먹팅나네 여러분 팅 나이팅, 이팅 나이팅, 나다팅다어팅나이이이팅 나이팅, 나이팅, 나이이이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하나, 둘, 셋! 세터 수주에 왔는데요 <웃음> 여러분들은 옷을 볼때뭘 보시나요? 저는 옷을 고를 때첫 번째로는 컬러 제 옷장에 있는 옷들과 맞는 컬러인지 그리고 좀 원색 톤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두 번째로는 브랜드를 보긴 해요 만드는 사람을 좀 알아야 제가 입는 옷을 좀 재밌게 입을 수 있으니까 저는 옷을 볼때 가격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혼자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돈 나갈 때가 많거든요 저는 옷을 고를 때 색감을 먼저 보는 편이에요 나랑 잘 어울리는지 부터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그두 번째는 핏을 보고 세 번째는 가격을 봅니다 저는 운동을 좋아해서 활동성 있고 편한 그런 편의성 있는 옷을 좋아해요 저는 아무래도 브랜드의 역사나 히스토리를 좀 많이 보기도 하고, 사람들의 후기. 또 중요한 거는, 먼도 가격이죠. 가격도 중요한데, 이제 이 옷을 입었을 때, 저희 핏이라던가, 저희 몸에 감기는 그런 느낌. 또 중요한 게 있죠. 이 옷을 내가 샀을 때, 얼마만큼 입을 수 있을까. 이런 정도의 옷을 보면 됩니다. 개인의 취향은 다 다르죠. 그래서 팀원들에게 세터 수주회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옷을 하나씩 골라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얘는 이거, 얘는 요거, 얘는 이거. 어떻게 하나도 겹치지 않더라고요. 사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 하기가 힘들어요. 제 취향이 여러분의 취향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옷에서 이 포인트가 나의 만족감을 채워줬다 하면 된 거예요, 여러분. 소비에 정답은 없고 현명한 소비 또한 정답은 없습니다. French 여러분들한 프로그램 요 저는 이게제쁘지 이게 이게 예쁘지 이쁘지 예쁘지 예쁘지 예쁘지 예예뻐 예쁘지 예 예쁘지 예이지예쁘 예쁘지 예쁘지 이쁘지 예쁘지 예쁘지 예쁘지 예쁘지 예쁘지 예쁘